안녕하세요. 도전전자책 출판 전문가 원고를 쓰지 않고도 책을 낼수 있다. 담당강사 김정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하게 되느냐 면 만들어진 전자책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관한 부분들에 집중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사실 이런 거죠. 내가 만든 전자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지금 만든 책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려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전자책 만드는 과정을 봤고요. 근데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직접 쓰신 원고를 이용해서 책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이 강의의 목적에 맞게 난 그냥 일단 책이라는 걸 내는 걸 전자책을 내고 그거 판매하는 내용들 을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책이 5주차에 한권 그리고 무사히 잘 따라오셨다면 이, 그 이후에 이제 시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한 권에서 총두 권의 책이 만들어지셨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무사히 판매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 책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사실 이 부분은 뭔가 새로운 거를 대단한 거를 기대하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보편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생각한건 카드뉴스입니다.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나 뭐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걸다가 로 SNS를 보게 되면 정사각형 이미지로 만들어진 카드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카드뉴스라는 형태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카주루스는왜하필으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것과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화면에 꽉 차게 화면을 세워서 꽉 차게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조금해지죠 반대로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꽉 차게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세워서 봤을 땐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거고요. 그거에 반해서 정사각형으로 제작된 카드뉴스는 세워서 보나 눕혀서 보나 비율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본다고 하더라도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크기의 변화 없이 그래서 글자 크기나 레이아웃의 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원하는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카드뉴스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좀 있다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카드뉴스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드는 과정이 음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에 제 보이는 요쪽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찍었던 사진이고 여기 보이는 요쪽에는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드뉴스 이미지거든요. 어, 떤 책으로 다 카드뉴스 만들어 볼까 하다가 사실 제가 지금 이 강의설계 비법이라는 책이 그 퍼블릭 도메인을 만든 건 아니고 예전에 써놓은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낸 건데 기왕에 하는 거 제가 홍보할 만한 그런 카드뉴스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이걸로 카드뉴스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보를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다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을 보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카디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카디뉴스는 뭔가 좀 되게 거창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점 같은 데를 들어가서 봐도 그냥 카디뉴스라고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도서, 카드뉴스 그러면 도통보형 카드뉴스 제작에 관련된 얘기들 되게 많습니다. 사실 카드뉴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아 이미지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겠군요. 이렇게 보면 이 책을 위한 카드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뭐 가로 세로 꽉 채워서 쓸수 있는 정사캠이 될것같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넣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뉴스 만드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카드뉴스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발표를 했던 책 중에 그나마 좀 반응이 좀 좋은 책이 이 책입니다. 강의설계 비법이라는 책인데요. 음, 이 책은 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책인데 다른 책에 비해서 조금 이 홍보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이 책을 홍보하는 카드뉴스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어떤 내용으로 카드뉴스 내용을 구성할 건지를 간략하게 원고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마지막에 결론 나오는 것까지 따지면 총 10개 문장이 있고요 각각 한 장씩의 카드뉴스에서 총 10장의 카드뉴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될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역시 좀 미리 좀 받아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지난번에 표, 책 표지 만드는 과정 할때 그때 아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중에 언스플래시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건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면 그냥 여기에 유, 언스플래시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구요 이렇게 어, 또는 그냥 언스플래시 닷컴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뭐 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렉쳐 렌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해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료 자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언스플래시 첫 페이지 그냥 언스플래시 다 까마하고 입력을 해서 들어간 이 페이지에는 광고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면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는요. 여기 위에 보면 약간 이미지 레이아웃 배치 는 다르죠? 상단 부분 보이는 거, 요거는 광고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적혀있죠. 브라우즈 프리미엄 이미지 오는 아이스탁, 20% 오프 앳 아이스탁이라고 적혀있죠. 누르게 되면 아이스탁으로 넘어가서 이미지를 다운로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a 즈애드 그래서 광고가 있고요. 쭉 내려가서 보면, 요렇게 똑같이, 여기 아까 위에서 봤던 것 똑같이 예, 아이스탁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때는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 그리고 검색 결과 창에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광고창이 뜬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마우스로 갖다 얹어서 여기 있는 이 아랫방향 화살표를 누르시거나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 큰 화면으로 보여주고 이 상태에서 받고 싶으실 때는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프리 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진 자료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다고 뜨고요. 얘는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항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용이 가능하고 예, 화면 사이즈도 크고 괜찮아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그 퀄리티 작업을 할때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들이 카드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드뉴스를 만든다? 그러면 젊은 생각하는 게 포토샵 뭐 이런 거쓸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 전에 미리 캔버스나 캔바 여기에서 카드뉴스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음, 미리 캔버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디자인 만들기 눌러서 이 자리에도 보면 여기 카드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 0 8 0에1 0 8 0 픽셀로 다가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여기서 작업하셔도 돼요. 여기서라고 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을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바꾸시는 거 이거는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은 그 지난번에 책 만드는 것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은 이 방법 말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카드뉴스는 정사각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디자인 항목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쪽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에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가로서로 비율을 지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정사각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자 지정 놓고요. 그래서 가로 수로 높이를 똑같이 해 주면 되는데 얘는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 하면 스마트폰 하면 이제 픽셀 단위로 놓고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볼까요? 음 1080px. 네, 안 들어가죠. 똑같이 1080px라고 치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게 어, 그냥, 센치로 넣으셔도 되고. 일단, 저는, px, 단니 1080px가, 어, 센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못 잡겠으면 넣어봤더니, 여기다 28.575cm라고 잡아주네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걸다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맞춤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제가 앞서 만들었던 요 제목들. 여기에는 이 제목들이 하나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적절하게 배경이 들어가겠죠. 자 일단 음. 여기에 있는 내용들부터 넣어볼 텐데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지니 뭐니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일단 지우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표지 없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복제를 해서 중복 슬라이드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고 이제 뭐 꾸미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제 필요하겠죠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음아 제가 표지를 지웠는데 표지가 있는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중복 슬라이드 만들어서 자, 이걸 뭐, 첫번째는 이거를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목은 이렇게 쓸까요 강의를 제작하는 현명한 방법 이 정도로 써주고요 중앙 경유로 다 놓고, 여기엔 유낭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좀 불러와 볼까요? 자, 그림.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불러오고요. 근데 흰 바탕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박스를 큼지막하게 하나 그리고요. 얘는 뒤로 보내고, 맨 뒤로 보내고, 얘를 도형 윤곽선은 없애주고 그리 색깔을 음 이런 정도 넣어줄까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제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이고는 제목 서체도 약간 두툼하게 들어가는 게좀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런 서체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글자 색깔이 좀마음에안 드네요. 그러면 선택해서 색깔을 흰색 잘 안보일 수 있으니까 그림자를 살짝 넣어준다던가 그리고 크기도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제목이니까 한 이정도? 그래서 이렇게 넣고 얘는 약간 줄여서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장식 같은 것들을 도형 이 이쪽에 이 삽입해서 음 도형이나 이런 것들 또는 스마트아트 이런 것들 중에서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경색을 매번 바꾸는 것 보다는 동일한 배경색이 가나을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전부 다 동일한 배경을 넣어 주겠습니다 처음에 이 배경을 지금 넣어놓고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안 해도 됐겠죠. 첫 번째 거 만들 때, 그걸 제가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롭게 동일한 작업을 몇 번씩 반복하게 됩니다만, 요거는 작업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의 어떤, 음, 뭐랄까요. 시행착오 같은 것도 좀 겹게 될 거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음, 넣기 전에 일단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 9에 힘든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그림이 좋을지 모르겠어서 두 개를 받아놨거든요. 하나는 대놓고 코로나19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림이고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고요또 하나는 이런 그림인데, 아무래도 좀더 어맞춰보니 약간 고립되어 보이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제가 받은건데 네, 앞에 거로다가 지금도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꽉 채워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꽉 채우는게 좋을 것 같아요. 꽉 채우고 얘가 정중앙으로 와야 될것 같으니까 맞춤해서 가운데 맞추기 해놓고 여기 자르기해서 이렇게 잡아서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얘를 맨 뒤로 보내고요. 아, 얘 때문에 좀 가려서 안 보이네요. 그럼 이경우에는 얘가 없어져야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얘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속성에서 도형 서식에서 투명도 뭐 이런 것도 좀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투명도가 들어가 주면서 음, 뭐 같은 색감의 어떤 느낌도 강조하고, 어떤 게더 나은지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좀 썰렁하죠.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분은 없애버리고요. 이거를 선택해서. 글자 색깔은 역시 흰색이 좋을 것 같고요. 글자체도 좀 두툼한 음, 이런 글자체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들어갔고요. 얘도 그냥 중앙경로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얘도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겠죠? 다음,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는 삽입, 그림 음, 음. 제가 이거에 해당되는 그림을 저성은안 받아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적당한 이런 사진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얘도 크기 조절을 해주고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요 얘도 역시 뒤로 보내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제목 없애주고 글자 차단에 하는게 좋겠네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도 지금 글자 크기가 72니까 똑같은 글자 크기로 한번 해볼까요? 72 이렇게 놓고 중앙경경사 놓으면서 그림자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거 여기다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림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림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에다 넣려고 했던 그림이 아, 이거군요. 선택해서 그게 좀 조절해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표지도 한번 더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있는이 표지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고요. 여기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만들 때 출판사에 대한 것도 들어가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넣겠습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있으니까 제 출판사 로고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걸 그냥 넣겠습니다. 자, 얘를 맨 앞에서 더 넣어볼까요? 여기서 넣고 사이즈는 좀 그렇죠? 약간 작게 해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던가 이런 적당하게 위치 잡아서 전 같은 위치에 다다 넣어주겠습니다. 아, 이거는 놓고 보니까 안본 위치들도 좀 있고 하네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조금씩 달라져야 될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기본 위치이 자리를 잡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는 좀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이쪽으로 올려볼까요? 안 이쪽으로 내릴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조금 그러네요. 좀 밝은 대로 보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겹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일단 저장부터 한번 해놓으시고요음 여기에서 뭐 본인의 폴더 안에다가 음... 저는 강의 설계 비법 카드 뉴스 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 자료 자체는 카드를 쓸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카드 뉴스를 쓰려면 얘가 이미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한장한 한 장을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서 이번에는 똑같은 위치에다 넣는데, 여기 파일 형식이라고 있죠? 얘를 보시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jpg 파일 교환 형식 또 png 형식 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익숙하게 많이 쓰는 건 jpg 형식이고요. 음, png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도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인 jpg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저장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다 내보낼 거냐 아까 봤던 현재 슬라이드만 내보낼 거냐 자, 우린 모든 슬라이드를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자, 만 들어갔다고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강의가 끝과 그 카드뉴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아홉번째, 열번째, 마지막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카드뉴스 만든 지고 보셨고요. 카드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실 그걸 단순하게 이미지만으로다가 해서 활용하는 것과 그걸 무언가 또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또 다른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만들어 놓은 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진 카드뉴스를 동영상 제작하는 과정을 좀볼 겁니다. 그런데 그파워포인트쓸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동영상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일단 음내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또 파워포인트에서 인식이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누군가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레이션을 넣어서 목소리로 소리가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발음이 그렇게 명확한 편은 아니어서 제 강의를 할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홍보용 영상들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제 목소리로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 클로바 더빙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밑에 보이는 이게 이제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카드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어, 이쪽 더빙 영역에 원하는 글자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내가 텍스트로 입력한 내용을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이 네이버 클로바 더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클로바 더빙에서 제공하는 목소리로 해당되는. 그 내용을 읽어서 오디오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싱크를 맞춰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아쉬운 점은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조그만하게 이 워터마크가 들어간다는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무료로 제공해 주는거니까 뭐 그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어 유료 버전을 이용할 수있겠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 만드는 과정을 요.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이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든 카드 뉴스를 동영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만, 오디오는 없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면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사실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트라이트션 녹화에 있는 요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다른 이름 으로 저장 들어가서 보시면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면 여기에 이렇게 MP4 비디오도 있고 윈도 미디어 비디오도 있고 이렇게 동영상 저장도 가능합니다만 음 사실 이걸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내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녹음을 할 만큼 아름답지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가 텍스 타이핑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음성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실 때 파워일 형식을 이번에는 PDF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PDF가 좀더 음, 관리하게 좀더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걸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PDF 문서를 이용하는 것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PDF 문서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죠. 이거까지 확인을 하시고 네이버를 들어갑니다. 클로바 더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클로바 공식 홈페이지에 네이버 클로바 더빙이라고 나옵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음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클로바 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위에 안내문을 좀 보시면 여기 나만의 AI 보이스 만들기 지원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목소리 자신 있는 분들은 아, 여기에 그 목소리를 저도 정확히 는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공을 하게 되면 본인의 목소리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음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서 보시면 여기 PDF 문서로 더빙 동영상 만들기 지금 요걸 해볼 텐데 음, 상세하게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얘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표지만 줄때 미리 캔버스 얘기했었잖아요. 그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그 네이버에서 만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클로바 더빙하고 미리 캔버스 같이 활용을 해서 PDF 문서를 만들어서 클로바 더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좀 훑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내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생성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는 카드, 뉴스, 홍보, 영상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하고, 동영상도 볼수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은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오디오 없이 촬영만 되어 있는 그런 거에 나레이션을 추가해주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자, PDF 이미지 추가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서 만들어놓은 PDF 문서를 열기합니다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쭉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에 보니까 더빙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 일단 테스트 삼아서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요. 미리 듣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음표를 빼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부 그러니까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약간 예 억양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이걸 눌러서 보시면 제공해주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좀더 많은 걸좀 보고 싶으면 전체 보이스 눌러서 보시게 되면 제공해주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더빙이 가능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궁금하면 마우스가 떠지면 이쪽에 나오는 이 화살표 눌러서 보시게 되면. 나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코니하요다는니요 저는 에리코입요에리요에하니다요에 이 카드뉴스에 해당하는 나레이션 내용을 텍스트로 다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강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30년 현업 강사가 들려주는 강의 설계의 비밀 좀마음에 안들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저는 좀 이렇게 좀음 약간 단단한 느낌의 남자 목소리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상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강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삼... 너무 어처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하준 어린이라네요. 한번 볼까요? 당신의 강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30년 현업 강사가 들려주는 강의 설계의 비밀 기효라는 청년의 이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강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30년 현업 강사가 들려주는 강의 설계의 비밀 여자 목소리 나올까요? 당신의 강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30년 현업 강사가 들려주는 강의 설계의 비밀 자, 이걸 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더빙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첫 페이지에 있는 요 이미지가 보여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 이미지의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늘리는 방법은 마우스를 갖다 얹어보면 이 카드뉴스 이미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손바닥 모양이고요. 천천히 움직여서 요거와 요 요거 중간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뀐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당겨서 여기까지 갖고 왔어요. 그러면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당신의 강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 30년 현업 강사가 들려주는 강의 설계의 비밀. 자 이제 두 번째 거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에다는나 있는 코로나에 있는 코로나에 있는 코로나에 있는 코로나에 있가 코로나에 있로나에는로나에는로나에 있는 코로나에 있는 코로나에 있는 코로나에 고는고는는는 음, 조금 더 얘를 뒤로 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겹친대요. 이렇게 놓고. 더빙 추가. 그랬더니 또 들어갔어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레이션까지 다 넣었죠. 그러고 나면 끝난 거거든요. 그럼 일단 프로젝트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되어 없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클로바 더빙을 활용한 컨텐츠는 출처 표기와 함께 무료 채널을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대요.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제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 클로바 더빙이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 확인했습니다 누르시고 확인 그래서 영상파일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다운로드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지금 만들어 놓은 요걸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동영상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지게 되면 음 네,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것까지 다되는 겁니다 한번 저장을 해보고요. 음, 다 만들어졌나 보네요.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강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30년 현업감사가 들려주는 강의 설계의 비밀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친지 3년 이제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힘든 세상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직장생활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 사실 이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자리에 클로바 더빙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동영상 만든다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워터마크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게 지금 보시는 이카드뉴에서 동영상과 카드뉴스까지 만드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카드뉴스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도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죠. 보통 우리가 음, 홍보 그러면 돈을 주고 유료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무료버전으로 돈을 드리지 않고 홍보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홍보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들여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비용을 들이고 이런 어떤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은 지금 보이는 이 아이콘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아이콘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인데 네이버 이외에도 블로그 서비스가 참 많습니다 뭐음 저같은 경우 이제 는 티스토리 블로그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블로그는 아니지만, 블로그를 써본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쓸수 있는 서비스들이 또 있죠. 어, 네이버에 제공해주는 포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카카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브런치라고 하는 작가 서비스도 있습니다. 원고를 입력하게 되면 그걸 영재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종이책으로도 출가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가입했을 때는 브런치가 되게 손쉽게 가입이 됐거든요. 초기에 가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브런치에 작가로 가입하는게 거의 뭐 무슨 고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되게 경쟁률도 심하고 예,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브런치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핫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좀 아까 그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만드신 동영상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또는 블로그에다 동영상 삽입을 이용해서 어,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게 제가 카드뉴스를 활용한 방법들을 좀 보여드릴건데 여기 보이는 이세 개는 제가 앞서 만든 카드뉴스를 이미지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화면을 몇 장의 사진을 캡처한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사진, 여덟 번째 사진, 열 번째 사진이래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제가 내용들을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거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는 사진을 전체를 다 넣어서 이제 이렇게 제이 작게 좀 보이는데 클릭해서 보게 되면 한장한장 한장 보실 수 있습니다. 올렸더니 또 7분 정도가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계시네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같은 회사예요. 원래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가 있다가 이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합병하는 바람에 지금은 갖고 계신 페이스북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서 연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를 따로따로 글을 올리고, 뭐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에 올리면 나머지 한 계정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활용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물론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료 광고를 집행할 때도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드라고 죠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들, 올려놓은 걸 보는 공간에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광고가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그게 유료광고인데 여러분들도 그걸 집행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최저로 하면 하루에 한 3천에서 5천원? 그 정도면 광고 지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광고를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인데 동일한 걸 갖다가 아까 그 클럽의 더빙을 위해서 만든 걸 요건 PC버전으로 다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눌러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겠죠.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화면 캡처를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워낙에 블로그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니까 제가 따로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그거는 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무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는 거는 그렇게 올려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뭐 강의에 관해서 궁금하다 또는 뭐 카드뉴스가 궁금하다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이 검색 결과에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본인의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글쓰기에 그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제목부터 시작해서 쓰면 되겠죠. 여기서 자, 카드뉴스 첫 번째 거를 넣어 놓고 위치도 조금 조절을 좀해 줄까요? 이렇게 놓고 안내. 이렇게 쓸까요. 그런 다음에 본문 내용에다가 내용들 입력하겠죠. 일단 내용 입력하기 전에 사진부터 좀 갖고 와볼까요. 두 번째 거부터 마지막 거까지 선택해서 갖고 온 다음에 각각에다가 적절하게 사실은 이 블로그 글 제목이라던가 본문 내용에그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쓰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카드, 뉴스, 블로그 뭐 이런 정도로 다 검색해 보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런 식으로 카드뉴스는 어떤 식으로 다 글을 들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카드뉴스를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만들어져 있는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도서, 속에 카드뉴스. 이렇게 되게 되면 또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좀볼수 있겠고. 네, 이런 식으로. 딱 이게 지금 기본적인 거네요. 자, 카드뉴스, 뭐. 전도서 그런 다음에 내용 들어가 있고 카드뉴스 한장 들어가 있고 글 들어가 있고 카드뉴스 들어가 있고 요런 형태로 다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사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궁금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 책을 사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링크에다가 뭘 넣어주시냐면 느쭉 내용까지 넣었던 과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어 나는 그럼 이 책을 사서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알라딘이나 s24가 됐든 이런 데에서 본인이 쓴책 제목을 여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 주소 값을 이걸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알아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만 하, 저장하시고 발행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원하는 카테고리 설정하시고, 발행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이 카드 뉴스를 누군가 봤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사람들은 분명히, 어, 이책 궁금한데?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보다가 얘를 클릭해서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죠. 어, 그니까 이, 도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음 의외로 책을 홍보하는 가장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생각보다 효과가 꽤 괜찮다고 알려진 이 홍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다가 이런 형태로 이 포스트를 쓰는 것, 포스팅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꽤나 중요하게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작업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페이스북에다가 여기에서 사진, 동영상 누르신 다음에 이거를 쭉 선택을 해요. 이렇게 여기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그 다음에 게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클릭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볼수 있죠. 기본적인 홍보 형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음 물론 이제 이건 말고도 유료로 다 광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을 테니까 이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아까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을 음,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데를 리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은 아까 만들었던 이 블로그 글에다가도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영상을 누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올려볼까요. 이 자리에 보면 동영상 있죠. 여기에서 동영상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더칠수 있겠구요. 그런 다음에, 어 뭐, 완료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발행 버튼 누르게 되면, 맨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당신의 강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 30년 현업사 지금 보니까 총 1분 57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진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동일한 내용으로다가 유튜브 채널에다가 만들기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다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카드뉴스를 만들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홍보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알아두실 건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블로그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워낙 그런 한번도 안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쉽지 않겠죠. 지금부터 새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럼 나안 할래 이럴 순 없죠. 하긴 해야죠. 어떻게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같이 전자책을 만들어 보고 이런 기회에 이참에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음,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열심히 열심히 해서 내가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음, 주로 이제 유페이퍼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팬립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책을 판매용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래서 두 군데에서 판매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정상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내 페이퍼 안에서 관리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판매 내역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뭐 매일매일 얼마 팔렸는지 한 달간 또는 건별 콘텐츠 판매 조회,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정산 내역까지 다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86건이 팔렸고, 그 중에 한 권이 취소가 됐네요. 또 그리고 그래서 판매된 금액이 뭐이 정도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매일매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그 해외 판매 사이트인 이제 펜립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현지원단편수설 모음집을 판매 등록을 했죠. 그리고 여기 P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팬딩이라고 해서 현재 아직 판매가 시작이 되지 않은 거고 S로 다 표시가 되면 세일이라고 해서 이제 판매가 현재 진행 중인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꽤 오래 걸려서 승인을 아직 못 받아서 여전히 일주일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팬딩 상태이고 이게 한 열흘 보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팬딩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위에 보시면 사실 저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 했습니다만 해외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에 는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은 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매출이라 보시면 뭐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한 권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매출 총액 거기에서 세금 및 수수료 등등 빠져나갈 것은 얼마이고 내가 얼마를 벌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해외 국내에 있는데 사실은 펜닙은 국내에도 이 도서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도서 업로드 해외, 우린 지난번에 이골 해봤던 거였고 도서 업로드 국내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도서 업로드 국내 서비스는 굳이 이걸 이용하실 필요가 없이 유페이퍼를 그냥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는 아직 베타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국내 도서 업로드 기능은 아직 써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제이세일즈 리포트 그래서 밑에 어떤 책이 뭐 얼마를 벌었고 어떤 채널에서 판매가 됐고 저는 구글 플레이북스에서 한 권이 팔렸대네요 그리고 매출 총액은 얼마인지 수수료가 얼마고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따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입금 신청을 해서 통장으로도 입금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좀 할까요? 그 동안 했던 내용들은 이제 음, 홍보 전략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판매 정산에 관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신 내용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책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수업을 시작한 날, 그니까 1강 때, 1강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제 근황을 좀 먼저 말씀드렸었죠. 강사 근황 그래가지고, 뭐, 어떤 책을 냈고, 그래서 출판사를 차렸고, 출판사 차리는 어떤 책을 냈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책을 몇권더 내서 현재 제가 만든 출판사 이름으로 총 책이 세, 책이 세권이더 나와서 모두 네권의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출판사 차리기 이전에 나온 책세권까지 포함해서 현재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7권의 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의 올해 목표는 스무 권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책을 스무 권을 내는 게 목표고 그리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무리하게 잡아서 내년까지 50권 이상의 책을 내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책을 그렇게 많이 내지 사실 출판사에서 일반적인 종이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일년의 책을 정말 대형 출판사 아니면 몇권 내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셔서 알겠지만 맞먹고 앉으면 마치 워드프로세서 작성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원고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전자책을 뭐 인쇄니 뭐니 하는 프로세스 없이 바로 판매등록이 가능하죠. 그러면 원고만 있으면 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올해 이제 책을 20권 내년까지 한 50권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고 음,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큰 고민하지 마시고 틈틈이 책을 좀 내셔서 수량 싸움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적으로 책한 권을 내놓고 이 책이 많이 팔리는 걸 기대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권을 내고 그 책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 전자책의 특성 그리고 이제 이제 강의의 특성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책을 최대한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면 그 중에 어떤 책들은 한 권도 안 팔린 책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책들은 뭐 그래도 조금씩 팔리는 책들도 있겠고 아주 운이 좋으면 한두 권 정도는 판매량이 왕창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고 만들어서 실패도 해보시고 만들어서 아예 뭐이 정도면 만든 노력이 아깝지 않은 정도네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시고 와이 책은 진짜 내기 잘했다. 이책 덕분에 내가 그래도 꽤 좋은 성과를 얻었네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도 좀 느껴보시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했더니 듭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내보시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책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과연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상품성이 있을까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무언가 좀 효율적으로 책을 출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글 쓰는 노력을 하지 않고 책을 낼수 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쉽게 책을 낼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강의이고요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어 그럼 난이 방법으로다가 퍼블릭 도메인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좋은 책들을 발굴해서 책을 내겠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것도 되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 그렇지 않고 아책 내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난 그럼 내가 뭔가 써서 내가 책을 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는 뭐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음 노하우 같은 걸 소개하는 것 또는 예전에 써놓은 글들을 발췌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본인만의 책을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책을 내시고 그게 꾸준히 꾸준히 이루어져서 본인만의 전자책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기사였습니다.